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되게 꼰대인 건데. 아, 그렇긴 해. 어, 근데 저희가... 사실 뭐 경례 뭐 중요해. 나는 군대에서 오로지 신경 써야 될건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 응. 아 내가 그런 건 얘기 했었지. 네. 반말을 해라. 부그 사람들한테 아 지휘하듯이 해라 라고 했든, 했는데. 던했 우리 부대가 장교들이 파워가 되게 세잖아. 어, 네. 다른 부대가 네. 넘기다는 걸 보면 우리처럼 하는 아, 어, 전혀 없었어. 네, 없었어. 없었어. 네, 없었어. 주임몬사 상사급들은 당연히 소위 중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아니까 <웃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우를 해준다는 라 것도 물론 많이 알고 다 맞는데 반말 존댓말 가지고 나누기가 참 애매한 거지 존댓말 하는 게 대우에 준 음. 거고 반말하는 게해주시 거고 요런 개념으로 음. 보기가 아. 좀 어려운 거 같아 그래가지고 사건이 있었다 얘가 난 많이 있었지 부산대 아 그래 그래 부산관이라 한참 더워지기 시작할 때가 4월 5월이잖아 음. 거의 전병력이다 투입을 해서 왔는데 날이 정말 더웠어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어, 10분간 애들 쉬시쉬쉬다딱러고 <웃음> 전체 10분간 휴식 애들 다 앉을 거아야 제가 갑자기 1중대 행보관이 와가지고 새끼들 뭐 하는 거야 일들 안 해요 아, 행보관이 뒤늦게 왔기 때문에 아행보한 제가 10분간 휴식 시켰습니다 모르니까 상황을 얘기를 해줬지 수대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에? 언제까지 끝내야 되는데 빨리 일들 안해 일어라 막이 얘기를 한 거지 내 말은 걔 씹힌 거잖아 1분, 1분, 2분도 안 됐는데 애들이 이렇게 시키니까 이런 건 아니지 않냐 내가 어쨌거나 10분간 휴식을 시켰고 내가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 행복한 나한테 먼저 뭐 내집 얘기했으면 얘기를 해서 계속 막 얘기를 하니까 열이 받은 거야 욕을 했지. 아씨발 ㅂ 내가 그랬지. 그 행보관, 행복한, 우리 행보관도 한 색깔 하지. 뭐라고 그랬냐고. 막그러니까 선임소대장들이 다 뒤져나가서 다 말렸죠. 나는 또 역적된 거야. 대대장이 어? 좋아이라고. 근데 또 뒤편으나는 다 잘했다고 그러 그렇지 그렇지. 아. 중대장이 날 불러서 그런 일이 있으면 욕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옆에 ㅅㅂ <끼리> 중에 있었거든. 이 ㅅㅂ 이 ㅅㅂ 욕했다고. <끼리> 그래? 새끼. 근데 멋있네 <웃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대대장이 나 보고 한 성깔 한다고. 어 맞다 맞다. 어. 중대 회식이었어. 회사가 중대장이 술을 이렇게 주는데 대충 이렇게 뭐 받고 뭐이렇뭐 버리고 치발 새끼 막 욕도 막 하고 그 어, 밑에 어, 상황. 아, 어. 물위를 음. 어, 흐리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잠깐 나갔을 때 얘기를 했지. 아주 중대장님도 있고 한데 너무 이렇게 언행이나 이렇게 거칠지 않냐. 하여튼 뭐 이렇게 담배 쫙 피면서. 아뭐 공적인 일도 아니고 아니면 사적인 일에서뭐 어떻습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충분히 손 빼고 얘기. 해나 이러는 거 아씨발 꼬아? 야라고 했습니까? 근데 어느 데야라고 안되니 내가 얘기했던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주사가 주임원사한테 얘기하고 주임원사가 대대장님한테 얘기하고. 내가 죽일 놈 됐고 음. 이제 우리 중대장님이 날 불러서 너의 어필을 해라 해서 이제 그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다쓴 거야 대장님이 그걸 보시고 내 편을 들어준 거지. 네, 맞아. 어, 네,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니냐. 그래서 주임원사 역적되고 <웃음> 어쨌든 나서랑 나랑의 관계가 틀어졌잖아. 주임 원래 본부 중대장을 가기로 했는데. 나로 바꾼 거지. 아... 소위 때딱 들어왔을 때나 개병신이었어. 천인 소대장들이 나내 취급을 아, 진짜? 이, 새끼, 이 새끼 개념 없다고 나한테. 근데 딱그 사건이 있고 나서는 야너 그런 애였어? 야 잘했어 이 새끼. 깡딱 웃네. <웃음> 이렇게 바뀐 거야. 근데 그런 분위기였고 사실상. 나는 또의외였 들었던 게 우리는 일단 장교 양성 교육을 다 받고 오잖아. 병사들은 딱 병기법 교육만 받고 들어오는 거더라고. 근데 간부들은 의외로 생각보다 좀 기초 지식이라던가 체력이 더 많이 갖춰져가지고 들어오더라고. 응. 행군을 처음 하는데두대가을때 너무 쉬운 거야. 어, 이게 뭐지? 처음 봤을 때 하나도 안 들었거든. 그치 맞아요. 진짜 너무 쉬웠어. 응. 한 학교 때 했던 그거 응. 생각했어. 60km 산악행군만 그러니까, 생각하면 나 진짜 가다가 울 뻔했죠. 진짜. 걸으면서 딱 기억이 잠깐 잠깐 없는 거랑 나그 중간에 졸았던 거 걸으면서 6 0 k m 행군을 했을 거 아니야 너네도 응? 그 이게 학사랑 학군의 차이인 거 같은데 저희가 과학 때만다훈련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무조건 행군을 해요. 네번을 어. 해요. 처음에 2 0 k m 그 다음 3 0 k m 어. 4 0 k m 인가 어쨌든 잘 기억하는데 그렇게 하고 네번째가6 0 k m 와 진짜 힘들었네. 6 0 k m 할 때는 19시간을 했어. 되게 힘들었던 게 학교로 딱 들어오는데 이제 다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정문에서 왼쪽으로 돌아와서 우리 막 쓰러 가면 은 바로인데 이걸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감 삼성학교 있으니까 거기 학교에 고납대가 나와가지고막 해줘요. 그럼 이제 끝났다 하고 들어오는데 거기서 또 온단 말이지. 미친는거로사람이 진짜 <웃음> 나도 거기서 눈물 터졌던 거 같아. 너무 열받는 거야. 16주동안, 16주동안 피닉스로 가요? 아니야 두 번인가 두 번인가. 진짜 거의 쓰러오듯이 쓰러오고 그뭐 물어보자. 뭐 어딘가에 다 소, 아. 숨겨져 있어. 곳곳에서 숨겨져 있는 거야. 또 다른 게 저희는 이제 방학때간 만나잖아요. 근데 저희는 px 아니고 못다고 느껴요. 담배를 숨겨놓는 피 있어요. 저는 아. 가져오는 고 피었거든요. 피는 자. 순간 아웃인데안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쫄라서 어떻게 피냐? 제, 제 가져온 아니요 보니까 양아치야. 그러니까 응. 네. 아들이 나왔다. 네. 그러면은 간부 생활과 이제 병사 올것 잘래. 그러니까 애들 갈때 빨리 같이 갔다 와서 흐르듯이 생활하는 것도 좋다고 보고요 장교 생활을 한다면 뭐돈 벌고 장교는 퇴 끝나고 나와서가 좀애매한것 같아요 나이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군대에서 왔, 나왔기 때문에 혜택 어 혜택을 받던 게 그러니까 솔직히 병사와 장교의 음. 어떤 배우는 그런 어떤 교육의 질이다 르잖아 그러니까. 인생을 좀 길게 보면 병사 2년과 장교 3년에 만약 이렇게 그냥 크게 큰 틀을 보면은 뭐 이게 만약에 20대 3년인데 결국 인생의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거는 30대 40대가 될 건데 이게 나는 좀 혜택을 보는데 어쨌거나 우리 사장님이 장교 출신 또 음. 장교를 좋게 봐. 일단 윗사람들 뭐 50, 60대 사람들은 장교들을 높게 사 그리고 예의나 뭐 보고 체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더 체계적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나는 혜택은 좀 보고 있어 본인 선택을 하겠지만 난좀 권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상 분명히 배워보는 건 분명히 많이 있거든 대신에 좀더 병사 생활보다는 시간이랑 좀더감수할수 있는 게좀 있어야지 좀 그래봐야 1년이거든 사실 그렇죠. 근데 저는 학군단 생활이 힘들었어서 너랑 나랑 3년이지만 2년, 학군은 4년. 2년 동안 계속 그 수업 중에도 아르트시 수업 일단 학군단 음, 수업이 음. 있고 음. 그 다음에 방학 때는 훈련을 받은 거고요 그죠 학군단 옷을 입고 어쨌든 거기서 수업을 받고 뭐 3,4,6,3을 비교할 바는 안 되지 그러니까 군사학 수업을 받는 거네 그거는 일반 전공과목 플러스도 더 받는 거 아니면 저기 그게 있을까요 학점이? 교양으로 뭐? 들어가요 학교별로 그게 급 있나? 학군단의 급이라고 하기 좀 많은데 공부 잘하는 애들, 그래서 좀 푸디한 애들, 터치 없는 애들 이게 밑에 지방으로 밑,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저기 빡센데 아, 그래. 최고 심한 데가 조선대 걔네는 지금은 <웃음> 안그을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 때만 해도 패딩 있죠? 패딩 배바지 있어야 돼요. 뭐가 패딩을 배바지를 배바지를 한다고요? 왜? 왜? 학군단 응. 삼선일때 그거 옷 넣어서 입어야 되잖아요. 원래 그런 거다 있어요. 술제 통제 다 있어요. 근처에서 술 먹지 마라. 버스에서 있을 때 제복 입고 있을 때는 등기 내지 마라. 조금이라도 실루엣을 보, 보이면 그 사람에 보든 말들이 경례하고 이런 부조리들이 좀 있어요. 학군 단장이 있잖아. 그 사람은 실제 군인이잖아. 응. 단장도 고 있나? 어느 정도는 응. 알고 있겠죠. 뭐 학군 단장은 대체로 좀 빡지실 테니 야전에서 본그 일반 지휘관들에 비하면은 빡센 사람들이야. 아, 이거 더이해 실제 군인들에서 거기 지금 훈육관이라고 밑도 있어요. 응. 그 보직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학군단이라는 게 약간 꿀보직이라는 생각이 좀 많아가지고 막 그렇게까지 빡세게 잡진 않는데 학군단도 성적을 매겨지거든요 점수를 매기는데 나중에 총점수를 보았을때 어느 학교가 높다 약간 이런 게 나눠져요 그런 거에 민감한 단장님들은 좀더 빡시해 보이죠 저희는 그래갖고 2주 동안 훈련 갔는데 그 전에 집체교육을 4주 동안 했어요 실제 군생활이 편했어? 학군단 은 실제 군생활이 훨씬 편했어요 아 그럼 진짜? 얘네? 저는 어. 만약에 다시 한다면 고민을 하는 게 어. 학군단 생활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걸 아니 아. 그러면 학군단은 3, 4학년인데 3학년 때 힘들면 4학년 때는 편하지 않나? 그렇지 4학년 때는 편하긴 한데 어쨌든 내일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 때는 두 번이었거든요? 매일 아침에 3km 떠야 되고 측정받아야 어. 되고 방학 때도 가야 되고 어쨌든 방학 때 가는 건 4학년 때는 똑같이 가거든요 약간 거기도 병사들이 좀 있지 않나? 있어요 병사들은 걔들은 뭐 어떻게? 일반 군인이 아니3 일반 병사들 걔네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볼 거예요? 걔네는 아니 상근일 거예요. 아상근일 상근, 아, 아, 거예요. 아 근데 거기 근무를 할거도 되게 좋겠는 일단 꼬리라고 맞죠. 미술 미술적인 없어. 학군 연니까 주말 다쉴 거고 당직 뭐, 없고 그래, 근무라는 게 없을 거래. 그죠. 그러니까 학군단 저녁 때문에 비는 거가 학교니까 대학교 아닌 대학교 때 훈련 간다는 자체가 일단 스트레스고. 그런면나 학사 장교가 더 좋지. 괜찮을 수도 있겠다. <웃음> 네, 이, 약간... <웃음> 얘기, 얘기 들어보니까 학사 훨씬 <웃음> 나. 대신에 그만큼 길잖아. 그리고 있으면서 학군대 내 후배로 들어왔던 애들이 먼저 전어가저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솔직히. 레알. 네. 나 미치겠던데 그때. 오. 진짜 미치겠던데. 내보다 <웃음> 늦게 한 놈이 내보다 빨리 간다라는 거를 그볼때 느낌이 쉽지 않았지. 정말 심싱생생했지 <웃음> 물론 우리도 말년이지만.